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돌려치기 시스템입니다. 자, 앞돌려치기 시스템인데 세븐 시스템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플러스 투 세븐 시스템. 자, 이걸로 앞돌리기 빗겨치기까지 가능한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수구 출발 포인트고요. 원쿠션 포인트 여기서 1, 반칸씩 2, 3, 4, 5 여기는 3등분 6, 7, 8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저기를 보고 출발이 1이면 원쿠션도 1 자, 1에서 1을 치면 7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2에서 2를 쳐도 7, 3에서 3을 쳐도 7, 4에서 4를 쳐도 7.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당점은 어, 자, 부드럽게 치시려면 2시 당점을 주시는 거죠. 3리팁 2시 당점 끝까지 다 주시고 치시는 거죠. 조금 세게 한 2레일 이상으로 치실 것 같으면 음, 1시 반 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시탈해볼게요. 한 번에 놔놓고 자 1, 2, 3, 4 4에서 출발입니다. 그러면 1, 2, 3, 4 여기를 보고 치는 거죠. 자 맞는지 보고 자 부드럽게 두시당점을 주시고 미널팔로로치시면 이렇게 칠로 떨어집니다. 자 어디에서 치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치시려면 2시 조금 강하게 치시려면 1시 반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자, 여기는 5죠? 5에서 출발하고 5를 치면 여로 떨어지는데 얘가 앞에 이렇게 와 있다 그렇게 하면 방 칸당 당점한개씩을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네요 자, 여로 가면 이 주구가 이렇게 있다면 당점을 하나, 두 개를 빼주는 거죠. 반칸에 당점 한 개씩 그렇게 해주시면 또 편안하게 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요번 오늘 하는 거의 키포인트는 1에서 1을 치고 2에서 2를 치고 3에서 3을 치고 자, 그러면 다 7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만 숙지를 하시면 플러스2 시스템 정말 편안하게 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돌리기, 빗겨치기. 그것도 제가 시를해 볼게요. 자, 요번에 배치를 이렇게 놔둬봤습니다. 자, 자, 일족구의 옆면을 통과하는 선을 하나 걷죠. 이렇게. 자, 1, 2, 3. 3 출발이네요. 원쿠션도 1, 2, 3. 3. 3의 3을 바라보고 있으면, 2시 당점. 부드럽게 치시려면 2시 당점. 7포인트로 떨어지죠. 자 여기서 보니까 대략 뭐 팔물 3두개 정도 되겠네요. 부드럽게 치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로 떨어지고요. 자요게 앞돌리기 치는 방법이고요. 자 빗겨치기 치는 방법. 대략 요번에는 5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5자 요렇게 있다면 비켜치게 되는 거죠 5에서 5 바라보는지 보고요 대략 비슷하게 바라보네요 자 요렇게 하면 다시 2시 당쯤을 주시고 1.5 내지 1에 1의 스피드 미들 빨로 1.5 레인지 1.1의 스피드. 이들 빨로. 자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편안하게 치는 거죠. 자요렇게 치는데 7로 떨어져야 되는데 반칸 앞에 있다. 그러면 한 팁을 더주시면 되고요. 반칸 뒤에 있다. 그러면 한 팁을 빼주시면 됩니다. 앞돌리기, 비껴치기. 그 다음에 빈쿠션 뱅크샷도 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수히 많은 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간추려서 몇 개만 제가 시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타 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